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핀덴 파트너스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아마 어떤 홍보채널에서 여러분들이 판매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홍보채널 중에서 인스타그램으로 핀덴 파트너스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핀덴 파트너스로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로 준비했다면 어떤 홍보 채널이 나와 가장 적합할까 고민해봐야 할 텐데요. 이때 혹시 사진을 잘 찍으시거나 나는 소통의 여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눈팅용이나 친구들이랑 소통의 창구로만 쓰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인스타그램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비법 지금부터 시작해 보죠. 자, 첫 번째 타겟 고객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타깃고객이란 우리는 일단 핀댐 파트너스의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핀댐 파트너스의 상품을 좋아할 사람들 바로 누구일까요?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나 아빠일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채널은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육아에 관심있는 엄마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곳이죠. 이 육아에 관심있는 엄마들. 이 모여져 있는 인스타그램에서 그들이 활동하는 시간과 해시태그, 유명한 인스타그램을 분석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타겟 고객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알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자면 우리의 육아에 관심 있는 엄마들이 주로 어떤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오전 10시 그리고 점심을 드시는 12시에서 1시 그리고 아이를 재우고 난 나만의 시간을 갖는 오후 10시에서 10시 반까지가 아마 우리의 타겟 고객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일 겁니다. 이 시간을 맞춰서 저희가 컨텐츠를 업로드 해주게 되면 조금 더 노출될 확률이 높겠죠? 자, 두 번째 어떤 컨텐츠를 업로드 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진 동영상 그리고 스토리로 컨텐츠를 업로드 할수 있는데요 주제는 일상에 대한 주제 육아 일상에 대한 주제가 좋겠죠 그리고 핀덴의 상품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해주시거나 아니면 핀덴몰에 있는 상품 이미지를 캡처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으실 때에 나는 사진을 잘못 찍는데 그래도 일상에 대한 글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를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상에 사진을 찍어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포샤시한똥손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감성적인 이미지를 찍기 위해서 4D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스노우나 비유길리, 소다 같은 어플리케이션도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등록할 만한 이미지로 촬영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을 시켜주는 원동력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성장되어 있는 육아 인스타그램에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계정에 방문을 해주신 다음 여러분들이 먼저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천천히 그들과의 공감대를 늘려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과 메시지 등을 통해서 그들과 친해지게 되면 당연히 제 인스타그램에도 방문하면서 어이 사람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라고 해서 그 해당하는 타겟 고객이 저에게 반응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 고객과 계속해서 친분을 쌓아가면서 조금씩 인스타그램을 성장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통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무분별한 마팔 선팔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해서 해시태그 중에서 마팔이나 선팔 같은 검색어로 검색하신 다음에 마팔이나 선팔을 하고 싶어하는 다른 유저들과 여러분들이 팔로우 수를 늘려가는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 오히려 유령 계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계정에 친구 수가 많아도 활성화되지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로우스를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갖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는 천천히 팔로우 수가 늘어나도 소통의 횟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방문하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 인스타그램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딱한 달만 꾸준히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게시글에 좋아요도 먼저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은 분명 성장하게 되실 겁니다. 넷째, 이제 인스타그램을 1번, 2번, 3번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타겟을 분석했고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지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소통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세일즈에 나서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남았는데요. 남아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시킨다는 것은 내가 인스타그램 자체를 조금 더 파급력 있는 인스타그램으로 셀럽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텐데요 제가 육아맘들에게 핀덴 파트너스를 추천했던 이유는 바로 핀덴의 상품을 실제로 쓰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핀덴카를 가지고 노는 모습이나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게시글에 샵 맨날 핀덴카만 가지고 놈샵다 컸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핀덴카 또는 핀덴 상품을 노출시키고 관심을 갖는 분께 메시지로 핀덴 파트너스를 활동해 주시게 되면 많은 분들과 일상을 공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핀든 파트너스라는 것두 가지의 토끼를 모두 다 잡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려면 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성장을 시켜주는 데까지한 달에서 세달 정도의 인스타그램의 성장 속도가 조금은 둔화가 되기 때문에 매출도 당연히 처음에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아 나는 저렇게 조금 스며들면서 인스타그램으로 천천히 성장하는 것 보다는 바로 매출을 끌어내므로써 돈을 바로 벌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네 번째 에서 이야기해 드렸던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주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에 핀덴에 대한 상품을 쓰고 있는 유저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다섯 번째 방법은 1번 타겟 고객을 분석하고 2번 적절한 컨텐츠를 올려주시고 3번 소통도 열심히 하면서 4번 홍보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이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육아에 관심있는 어떤 인스타그램을 찾으셨어요 그러면 그 인스타그램에 방문하셔가지고 아이의 차책 아주 중요하죠 한솔교육에서 나온 핀된 상품을 소개시켜 드려도 괜찮을까요? 구입하시면 땡땡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다면 메시지 주세요 라고 하는 글을 미리 포맷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육아에 관심 있는 분들을 타겟 고객을 찾아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해당하는 메시지를 댓글 또는 메시지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어차피 핀덴의 상품은 너무 퀄리티도 좋고 일반 우리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나섰다고 하더라도요, 그들이 너무, 어머야, 이거 너무 스팸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격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 유치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매출이 함께 올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셀럽으로서 성장하는 인스타그램으로는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바로 적극적으로 바로 발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면서 시 셀럽으로 성장하시면서 인 핀덴 파트너스로 돈을 버시거나 아니시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시면서 핀덴 파트너스로 먼저 돈을 버시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이 핀든 파트너스의 링크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왼쪽 화면 위쪽을 보시게 되면 핀든 파트너스의 링크 주소와 함께 메인 페이지에 화면을 넣어놨습니다. 위쪽에 있는 메뉴, <웃음> 위쪽에 있는 메뉴, 상품 링크라는 메뉴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나의 홈페이지 주소라고 나와 있고 그 옆쪽에 url 복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url 복사 버튼 누르신 다음에 나의 프로필에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첫번째 pc 에서 프로필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인스타그램 화면에서 프로필 편집이라는 위쪽 상단의 버튼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 웹사이트와 소개 부분에 핀덴 파트너스의 링크 주소와 그리고 내 인스타그램에 대한 소개 글을 작성하시고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프로페셔널 계정이라고 해서 광고 계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네, 내용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개인 계정에서 수정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자, 개인 계정에서 수정하실 때는 에 상단에 마찬가지로 프로필 편집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웹사이트와 소개 부분의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출되는 화면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에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모바일에서 수정하실 때에는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프로필 편집이라는 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웹사이트 쓰는 칸과 소개글 쓰는 칸이 똑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핀덴 파트너스의 링크를 붙여넣게 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개인 계정에서는 프로필 편집이라는 버튼 누르셔서 웹사이트와 소개 부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채워주는 부분은 똑같지만 하단 부분에 나오는 것이 프로페셔널 계정과 그리고 개인 계정이 조금 다르다 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핀덴 파트너스의 링크를 삽입하는 부분까지 배워 봤는데요 자 아마 글을 업로드 하실 때아 이제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라고 들었는데 어떤 해시태그로 내가 글을 써주면 좋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육아에 관련되어 있는 해시태그를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이 해당하는 해시태그들 여러분들이 메모장에 복사해 놓으셨다가 글을 올리실 때마다 붙여넣기 하시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맞는 해시태그들도 추가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파트너스님들끼리 우리들만의 해시태그를 하나 만들어 보아요. 바로 샵 핀댕그램이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이 해시태그를 가진 게시글을 쓰신 분들끼리 우리 마팔도 해주고 서로 성장하는 파트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핀댕그램으로 들어가서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댓글도 써드리면서 활동을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 마팔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열심히 핀든 파트너스로 돈 많이 벌어봐요. 아자아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